이 피니 저쪽에서 오 무서워 지금 오케이 피해보자 우와 우와 <웃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아들 아들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니다오오오오오오이오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폭탄 피하기! 여러분들은 반드시 저를 잡을 때, 하이어볼의 결정만 이용해가지고, 연금술로 써서 저를 잡으셔야 합니다. 안타죠? 자, 트래킹 데미지 저는 0%로 하겠습니다. 저 이쪽 분들은 이제 20%로 맞춰서 20%. 자, 갑시다. Let's go. Let's get it. 갑시다. 갑시다. 좋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잡아. 잡아. 아이고, 날아온다. 아이고. 가만있어. 오케이. 가보쌤 아이고 하객진을 펼쳐라. 어어 어. 아 오케이 okay, 한대 맞아준 거야. 자 아. 됐어. 이래 보셈. 어 어. 자 조금만. Uh -huh. 어. 어. 자 한번 원 클릭 누르고. 어 어. 자자자자 자. 떠. 뚜. 아. 자. 떠. 어. 자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근데 아이고 돌아보는 자니 이것도. 어. 아 뭐야. 아이고 아, 아 이거 반칙이지 아. 어! <웃음> 잠깐만! 어! 는! 에이! 치금 뭐 뭐가 저거! 에또한번 꺾어줘! 어! 어! 오! <웃음>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거 나도 예측 못했다 <웃음> <웃음> <웃음> 저보셈요 아! 사보셈요? 음... 어? 아! 아! 좀! 아! 님들! 아 이거 좋아요. 아 이제 살아남았고요. 저 특성 빼겠습니다. 자, 쏴쏴 쏴, 쏴쏴 쏴. 쏴, 쏴, 쏴. 메테오 써보세요, 여러분들. 메테오 쓰세요. 아 쏘고요. 아 맞죠? 아난이도 올라갔죠. 갑자기 아 어, 호박 나타나고요. 자 점점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야 메테오 저기 떨궜어? 와 무서워. 타이어 볼과 메테오만 쓰도록. 자 가만 히 있어 주자. 좋네. 자 여기서 이번 에 추가된 거 이제 우리 비앤비님이 타겟팅이 되셨습니다. 행동 루트를 파악하셔야 돼요. 비앤비님이 난비앤비님을를 피해야 되고 이렇게. 어, 자난 비앤비를 피하겠습니다. 저는요. 어, 어. 괜찮, 괜찮, 괜찮. 아직 버틴다. 아, 어, 괜찮, 괜찮, 괜찮. 어, 어, 어. 어. 잠깐만. 어. 여기서 한번서 있다가 서 있다가 소면은 치워주. 어, 어. 어, 아, 왜, 야, 야, 야, 야, 아이, 러면안 되지, 오이 5, 4, 3, 2, 1. 아, 역시. 아. 아, 좋아, 좋아. 자, 이 피드라님은 우리 팀인데, 이 파이어볼 쓰시는 분들위에서 타겟팅이 되어주시는 분들이고요. 아, 자르카님 무서워져, 다람쥐 봐봐. 자, 아, 날라왔습니다. 첫 번째 파이어볼 날라왔고요. 아, 직 금지. 아이고, 맞았구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오! 뭐야, 뭐야? 뭐야? 어떻게? 어떻게 이피드란 이미지. 아! 오! 오! 또! 오, 이피 저쪽 오. 아, 야, 야, 자. 오, 오! 1분 3초 이피드란이 위치를 잘 봐. 이피란 위치를 봐. 아! 제가 진거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증거 인정하고요. 아, 여 바로 쏘시는 거 봐. 오케이 피해보자. 우 오, 우 오. 와우, 피해주고. <웃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안돼, 안돼, 오, 오, 오, 겁나 무섭네, 진짜. 좀더, 좀더, 좀더. 아, 반대 또 가지고. 아! 전기 컨텐츠를 한번 어, 준비 한번 해보긴 해봐야겠네요 사람 와바리 모아가지고 하면은 아, 상당히 재밌을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어, 저희 폭탄 피하기 였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모두 그럼 로바